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구입니다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이죠 바로 아프리카TV의 갑질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BJ들이 아프리카TV를 대거 이탈하여 유튜브로 전향하겠다고 한 사건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프리카의 행보와 현 주소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럼 지금 함께 가보시죠 아프리카TV는 과거 나우콤이라는 회사로 시작하였고 2006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TV로 사명을 변경한 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아프리카TV는 점점 성장하여 2007년 11월 8일 현재 아프리카TV를 성장하게 해준 별풍선이라는 유로 아이템이 등장하였습니다. 초창기 인터넷 방송의 회사들의 수익들은 굉장히 빈약하였으나 아프리카TV에서 별풍선이라는 유료 아이템을 통해 아프리카TV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이런 수익을 기반으로 아프리카는 쭉쭉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2012년 당시 아프리카의 인기 BJ였던 대도서관님이 케이블TV에 나와 자신의 유튜브 수입이 월 1000만원 이상을 넘어간다는 인터뷰를 진행한 영상이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고 많은 BJ들이 대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유튜브를 시작하였죠 그렇게 유튜브 드림이 시작되었지만 초창기의 유튜브는 스트리밍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bj들은 자신들의 채널을 생성하여 아프리카 tv에서 생방송한 내용을 재밌게 편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식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아프리카 tv는 국내 최대 인터넷 방송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문제점은 예전부터 대두되어 왔습니다 화질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청수 제한까지 이런 문제점들은 후발 주자들이 나타나면서 아프리카TV의 환경이 얼마나 혹독한지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TV는 무료로 지원하는 최대 해상도는 1024x786인데 트위치TV만 봐도 1921.080을 무료로 지원하고 설령 아프리카에서 유료로 해상도와 화질을 올리고 싶다고 해도 월 27만원 가량의 엄청난 금액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스트리머들에 대한 대우도 좋지 못하고 슬슬 후발주자들이 위협해오자 그때서야 마지못해 해상도와 화질을 올리는 등 화질과 해상도 문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아프리카TV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이 되어서야 모바일 해상도는 540p에서 720p로 화질은 2000K로 상향되었고 7월부터는 1280x1024의 해상도와 일반 BJ들의 화질은 2000K로 베스트 BJ들의 화질은 3000K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6월은 바로 쿠티비의 오픈일이었습니다. 초반 쿠티비에서 많은 BJ들을 영입하면서 아프리카 TV에 위협을 주자 그제서야 화질을 올린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프리카는 광고를 전부 아프리카로 가져가고 시청자 인원과 화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한 달에 27만원이라는 가격을 주고 과금을 해야 했고 BJ들에 대한 간섭이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결국 bj들은 이런 불합리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tv가 현재 국내 인터넷 방송을 독점하였으며 달리 갈 곳도 없었기 때문에 꾹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많은 bj들이 등을 돌리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때는 2016년 10월 아프리카 tv의 거물 bj이신 대도서관님과 부인인 윤댕님이 일본의 유명 배우인 신호자케아이를 방송에 출연시켜 합동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방송 진행 후 아프리카TV에서 7일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유는 바로 신호자케아이와 광고 방송을 하기 전에 아프리카TV 측에 미리 알리지 않아 상업방송 관련 조항 위반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바로 충격적인 호스팅 비용이라는 것 때문이라는데요. 대도서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러합니다. 옛날 당시엔 아프리카TV 측은 광고를 잘 받지 못했는데요. 대도서관님에게 대기업 광고들이 들어오자 이런 광고 받는 것을 아프리카TV와 함께 하였으며 아프리카TV는 그 뒤로 여러가지 광고가 생기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이해가 어려웠던 점은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적인 BJ로 개인이나 소속되어 있는 CJ에게서 광고가 들어와도 아프리카TV 측에서 호스팅 비용을 핑계로 매번 800만원에서 1000만원 돈을 요구하였고 CJ 측에서는 광고를 진행할 때마다 아프리카TV 측에 상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는 호스팅 비용을 상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측에서 정지를 시킨 것이라고 대도서관님은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아프리카는 큰 비난을 받았고, 그동안 아프리카에 쌓인 게 많았던 BJ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버선에 불을 붙여버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아프리카TV는 처음엔 호스팅 비용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나중에 갑자기 말을 바꿨는데요. 그들의 주장은 광고 의뢰가 들어오면 먼저 광고주와 BJ랑 함께 사전협의를 거칩니다. 비용 지불의 순위는 1순위가 광고주이며 사전협의가 끝나면 BJ분들과도 협의를 거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점이 매우 이상한 점은 광고주 입장에서는 BJ에게 광고를 맡기고 BJ에게 돈을 지불하고 아프리카TV에서는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여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니 송출료의 명분으로 금액을 아프리카TV 측에 또 지불한다는 것인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 광고주들은 BJ와 아프리카TV 측에 두 번이나 돈을 지급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대도서관님은 광고를 진행하였고 호스팅 비용을 명목으로 또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아니라 CJ 측에서 지불하는 것이지만 상당히 불합리한 지불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똘킹님의 유튜브 동시 송출 스트리밍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17일, 똘킹님은 유튜브와 아프리카 TV를 동시에 방송하고 있었는데요. 난데없이 아프리카 측에서 나타나 동시 송출을 중단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이는 예전부터 양띵과 고기 등 많은 BJ들이 유튜브와 아프리카 TV를 예전부터 동시에 방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가 없던 걸 생각하면 매우 편파적인 경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건 뒤로 똘킹님은 수요일인 20일 아프리카에서의 마지막 방송을 선언하고 유튜브로 전향합니다. 또 다른 게임 BJ인 홍방장님은 같은 날인 20일 자신의 방송에서 쉐리 울산큰고래님과 삼자대면을 언급하였고 그날 저녁 쉐리님은 마지막 방송을 선언하였고 다음날인 홍방장님도 아프리카 방송을 접고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유튜브 시대를 연 대도서관의 유튜브 수익 공개와 비슷하게 홍빵장님은 첫 방송에서 엄청난 화질의 방송과 더불어서 트위치의 수익 모델인 후원을 통해 400만원이 넘는 수입을 벌었습니다. 이에 매료된 많은 한국 스트리머들이 트위치TV에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도 한국 스트리머가 두배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한때 아프리카를 전성기로 이끌어준 BJ들은 거의 떠났다고 봐도 무방하며 현재 네임드들 중 하나인 대정령 님도 최근 사건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사실상 아프리카는 너덜너덜한 상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태로 아프리카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도서관님의 아프리카 방송 중단 선언 이후 주가는 곤두박질 쳐 5일만에 435억이 증발하는 매직을 보여주었고 대도서관님의 방송 중단 선언 이후에 대표 bj들이 줄줄이 방송 중단 선언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도서관, 윤댕, 풍월량, 홍방장 이외에도 양띵, 벤츠 등도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아프리카와 파트너 bj를 계약한 스트리머들은 대략 3,4천만원의 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안그래도 여기저기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데려오고 싶은 bj들을 아프리카 tv는 제 발로 차버린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떠난 스트리머들은 대부분 유튜브와 트위치에 정착하였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와 트위치에 갑자기 인기 BJ들이 몰리자 유튜브 측에서는 스트리밍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스트리밍에서 많은 부분을 뜯어고치고 있다고 하였고 그동안 아프리카에 밀려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트위치는 거의 축제 분위기라고도 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돈 주고도 데려오기 힘들었던 스트리머들이 제 발로 트위치에서 방송을 시작하였고 더불어서 인기 스트리머들을 따라온 시청자 수도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트위치 TV의 시청자 수들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트위치 측에서도 스트리머들이 방송을 켜면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며 신규 스트리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는 중입니다. 실제로 양띵이 진행한 첫 테스트 방송에서도 운영진들이 방송에 들어와 트위치의 여러가지 기능들을 돕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태에 대처하는 아프리카의 대처법은 문제였던 약관을 수정하고 12월 1일부터 모든 bj들에게 4000k의 화질을 지원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bj들을 상대로 1080p를 테스트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bj들을 키워주기 위해 콘텐츠 제작 비용으로 5억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영원 불멸할 것 같았던 아프리카의 독점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무너져 내렸고 이에 트위치와 유튜브들에게 시청자와 스트리머들을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어부지리로 상위권의 스트리머들이 대거 탈출하면서 아프리카에서는 중소 스트리머들에게 전격적으로 지원해주고 이제 상위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비교적 뜨기 힘들었던 중소 스트리머들에게는 상위권으로 올라가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추해버린 이미지는 다시 회복하기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과연 아프리카는 재기에 성공할까요? 아니면 아프리카의 독점 시대가 끝나고 트위치, 아프리카, 유튜브에 인터넷 스트리밍의 삼국시대가 올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여기까지 휘가정구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